시간에 따른 거고 y축이 아, 개체수. 이렇게 생장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된 생장곡선은 뭐라고 여기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제형 곡선이라고도 해요. 제이자로 생겨서 제이처럼 음. 이런 이거는 뭐냐면, 이론적으로 그 개체수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 개수수로 증가한다라는 게 이론이라서 이론적 그게 이렇게 생겼고, 그럼 반대로 진짜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생장국선은 이렇게 생겼는데, 이거를 S성역으로 해요. 음. 실제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 따라 개체수가 늘게 되는데, 환경경황이 점점 그 일정하게 점점 유지되는 게 실제 생장구선이고, 음. 한 지나서 거고. 네, 그 환경 수용력은 아까 말했듯이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실제 생장 곡선이 좀 일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. 지금 와서. 음. 그렇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은 그 일정한 그 부분까지를 환경 수용력으고 음. 이런 게그 성장, 아니, 때문에 생장 곡선이고 또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요다우는 있는데, 일단 이런 것이 그 생존하는 그런 구간을 말하는 건데, 그 일단 아이언을 먼저 보면, 처, 처음에 보면 생존 그, 대체수가 많잖아요. 제일은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원형은 그 초기 사망률이 가장 작은거죠. 그 계속 음... 살아나갑니다. 근데 이제 뭐 그, 그, 뒤로 갈수록 그 수명이 그 늘고 갈수록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얘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고 뒤로 갈수록 사망률이 커지는게 음? 이 원형이고 투형은그이 그래프가 일정하게 내려오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되어서 점점점점 늘어나는게 수형이고수형은 원형과 반대로 그 처음에 초기 사망률은 엄청, 그 많은데, 그, 뒤로 갈서초기 사망률, 아니, 죽어 뒤로 와서 사망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. 이런 거를, 이제, 그, 생, 그,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, 우리 사람은 대부분, 이형 아니, 원형이라고 하고, 음. 어, 네. 우리 그 사람은 대부분, 원형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, 음. 이게, 그, 거고, 이 약간,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는데, 첫 번째 거를 뭐라 하냐면, 그, 발전형이라고 해요. 음. 그러니까 이, 시전에 따라서, 아니, 그 나이에 따라서 한 건데, 어, 여기 깨닫기, 여기 모든 거에, 면 얘는 그, 생식 전에 연령 생식 전에 나이고 얘는 생식 연령층이고 얘는 생식 후에 연령층이에요. 그 위에 부분이랑 여기 아래 부분이. 네. 그렇게 따지면 이, 얘가 그 소포식의 발전형, 소포식게 안전형이라고 하고 소포식의 획체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발전형이, 발전형을 보면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많잖아요. 그래프 봐도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 개체수가 지 밑에가 제일 많으니까 일생성이 생식하고 당연히 점점 더 많은. 거잖아요, 제일 많은 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음. 개체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시고 음. 이 안전형은 그,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생식성과 생식상태의 그 연령층이 음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, 개체수 자체가 안정한다고 생각해서 안전형, 안정형실행지라고 그 하고 마지막에 세태형은 생식전의 비율이 생식포의 비율이 가장 많잖아요 음.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생식전의 연령층이 적으니까 그래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. 그래서 세태한다고 오늘 체세태다고좀안수 음. 있어요 음.